네 안녕하세요 범프포렉트 조정원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라벨과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그 이벤트들을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소스코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예,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어, 작성했던 라벨을 붙였던 그 코드를 예,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g i 버튼이라고 하는 요걸로 예,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개 문구를 이제 좀 수정을 했어요 타이틀 예, 바꿨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성공했으면 클릭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라벨만 우선은 이렇게 어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를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좀 위치는 좀 변경하도록 할게요 너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0에 어, 100 정도로 저희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게 성공했다면 클릭하세요 라고 이렇게 뜨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튼을 저는 여기 부분 예,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거예요 그리고 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if죠 예 클릭을 했을 때 요것이 어떻게 반응을 예, 반응이 바뀌는 거죠 요 문자열 이 버튼에 있는 문자열들이 바뀌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아래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로 저희가 정의를 할 것이고요. 요것도 유의하고 똑같습니다. 요거 거의 똑같거든요. 그렇지만 한번 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직접 쳐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tk 인터,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정의를 하죠. 그 다음에 windows 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붙일 겁니다.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는 어, 버튼. 버튼 클릭하세요라고 이렇게 다시 또어 이렇게 어 설정을 할게요. 클릭하세요로만 할게요. 예, 클릭하세요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폰트도 정의를 하면 되죠. 예, 폰트는 똑같이 위하고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스템하고요. 그 다음에 뭐 크기도 한20 아, 정도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할까요? 아까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20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의 위치죠. 이거 똑같습니다. 플레이스로 위치를 잡아줄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X값이 100 정도로 잡혀있어요. 그러니까 이 X값은 똑같이 저희가 100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. Y값을 아래쪽에다가 조금 내리셔야겠죠. 그래야 이제 버튼이 나벨 쪽 아래쪽에 좀 위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은 성공하세요. 클릭하세요. 이제 클릭 요거죠 이렇게 클릭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클릭하세요라고 눌렀을 때 얘가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. 왜냐면 여기가는 이벤트를 저희가 주,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예, 클릭만 되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뭐두 가지 경우죠. 이 라벨 값을 고치든지 아니면 버튼 값을 고치든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버튼 값이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. 자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함수요 왜그러냐면 여기 이벤트가 발생하면요 요 이벤트에 함수가 동작을 하도록 분리를 시켜야만이 나중에 또이러한 비슷한 이벤트들은 그쪽으로 발생하도록 다 하겠죠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어떤 기능의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잖아요 제가 파이썬 기초를 가르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df 라고 정의를 하죠 define 입니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이잖아요. 클릭을 버튼을 했을 때, 이것이 어, 동작이 되도록 할 겁니다. 동작이 되도록 할 것인데요. 이게 여러 프로그램 하다보면 참 예, 헷갈립니다. 저도 금방 이렇게 가로를 쳤는데, 가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 하는 거죠. 여기는 이제 가로를 안 치죠. 자, 그래서 버튼 클릭이고요. 이 이벤트가 동작을 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하잖아요. 어디서 이제 저희가 동작을 해야 하냐. 이 버튼이잖아요. 예, 버튼을 정의했던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뒤에다가 이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옵션이 있냐? 커맨드라고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어 저희가 동작을 했을 때 커맨드는 그다음에 클릭이죠. 클릭 버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수로 동작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액션이 여기에 어 입력이 됐을 때 이게 어, 자동으로, 자동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것이냐 어, 버튼이 우선 변경되도록 우선 만들 겁니다. 그래서 버튼이 변경되도록 할 때는 버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아래서요. 그 정의한 값을 가져올 것이고요. 이 안에 있는 속성값을 저희가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예, 배열 형태처럼 이렇게 속성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값이 이제 클릭하세요 라 해서 클릭했어요 클릭했어요 했습니다 예. 이런 식으로 예, 바뀌게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소스코먼, 코먼트만 보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동작을 할지 대충 예, 추측이 되죠 그래서 F4키를 누르면 은 예, 복귀를 누르면 은 이렇게 예, 똑같이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클릭하세요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되셨죠? 그러면 은 어, 우선 뭐저거 같이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, 어,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을 정의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라벨이라는 것은 이제 안 바뀌었잖아요. 그러니까 클릭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과제로 예, 스스로 어, 요것을 이제 버튼 값이 어,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라벨에 대한 텍스트 값 혹은 라벨에 대한 그런 뭐 위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뀌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,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폰트체가 바뀐다거나, 폰트 크기가 바뀐다거나,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찾아보시면, 어, 아실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저하고 같이, 뭐, 나중에 풀어보겠지만은,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, 그것들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